안녕하세요 싱쿡입니다 여러분 <웃음> 누가 찍어주는 게 어색해 누가 찍어주는게 어색해 어디가죠? 오늘은 홍대로 갑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홍대 룸메랑 놀러 갈거예요 신나십니까? 네 너무 신나요 신나십니까? 네 어, 여기 햇빛 너무 이쁘다 햇빛 이쁘다고 건데그럼 <웃음> 여러분 홍대로 갈까요? 저는 항상 모든 스케줄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는 커피를 먹어요 항상 샷 추가해 주셔서 그렇게샷 4개입니다 사장님 사랑해요 생각을 해보자 너무 딱딱한 말투 아니니? 생각을 해볼까? <웃음> 아니 그런 말투가 아니라 <웃음> 뭐 대본 이 있어? 여기? <웃음> 예 <예이. 웃음> 나 이런 거못하겠어 연남동. <웃음> 홍대 2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일단 배고파. 야. 오늘 한 끼도 안 네. 먹었기 때문에 지금이 5시 반이거든요. 잠깐만 밤+ 밤+ 미나이거수 있어 밤. 안녕하세요. 밤+ 밤. 안녕하세요. 밤+ 밤. 안녕 일단 대 밤. 시그니처 요 밤. 안녕하세 마요네즈가 이게 크기가 어떻게 돼요? 빵을 하면 크기로이게 마요네즈? 마요네즈? 마요네즈 맞죠 아 여기 고수랑 이런 거 칠리소스, 오이는 이제 볼리는 거구나 이거 원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어 칠리소스는 들어가고요 고수는 선택 안하시면안 들어가요 아 맞아요. 그러면은 치즈 빼고 나머지 고수 넣어주세요 네. 베트남 아이스티 하나 하고요 코코넛 먹을래? 코코넛 먹고 싶어 코, 코코넛 하나 주세요 오 이렇게 재료가 있네 여기서 바로 해 주시나 보다 오이 그건 신기하다 보통 고수 이런 거는 많이 갈려가지고 하는데 오이도 그거 하는 거는 거의 처음으로 먹어 여기 대표님이 오이를 싫어하시나? <웃음> 짠 이렇게 메뉴가 나왔고요 일단 이 초록색 깔 스티커가 붙여진 게 고수가 들어간 거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그 베트남 아이스티랩 깔라만시랑 홍차 브리스 들어가 이거 있고 이거는 코코넛 커피? 코코넛 커피? 코코넛 커피나 모든 곳이 없는 거네 일단 고수, 햄, 소세지 음, 베이컨인가? 고기도 보이고 계란도 보이고 그냥 있는 재료를 다 넣어가지고 가장 풍성한 것 같아요 맛 때문에 놀란 게아그라 응, 그때 그 약간 바게트 빵같이 생겨가지고 그 질기잖아 바게트가 나 질기 줄 알고 씹어야지 하고 막 씹었는데 파사 그래서 놀랐어 일단 겉에 그냥 주로 빵밖에 안 먹어서 맛은 지금 첫 입이라 잘 모르겠는데 빵에서 일단 놀랐어요 바삭바삭. 제가 향신료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좀 이국적인 거. 맛있지? 음. 그냥 아이스티 맛 비슷한데 그 깔라만시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약간 더 새콤한 느낌, 새콤한 아이스티. 마요네즈는 일단 고추 들어가 있고, 고수 들어가 있고, 양파, 오이, 당근. 그 다음에 소스. 그 다음에 소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약간 갈색 소스랑 마요네즈랑. 딱 플레인? 그런 맛? 음. 음. 음. 이거 맛있다, 이거. 물연룡이 반 응, 코코는 맛있어 코코는 지금 몰랐거든요? 꼬치메에서 엄청 유명한 반미집이래요 반미362가 네이버 검색했는데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1,50m 정도인데요 여기 아, 치즈도 먹어 거야 치즈 치즈는 뭐 까만베르 치즈인가? 음. 음. 치즈라고 해서 그냥 체다치즈? 모짜라 렐 치즈일 줄 알았는데 크림치즈인가 이게? 음. 진짜 맛있다 너 어, 맛있어 음. 음. 커피인데 달달한데 코코넛 맛까지 음. 이게 레시피도 현지 레시피 그대로 갖고 있는 거래 난 빵이 안 찢어져서 너무 좋은 거 테이크 그 맛인데 코코넛 맛있던데 아 차가, 차가운거 너무 한번 빨았어 치즈는 약간 뭔가 담백하고 그 치즈 그런 크림치즈? 이런 맛이라면 치그니처 삼유리는 판매하는 재료들이 그냥 다한 번에 들어가 있어서 압축된 느낌? 식사 대용으로 좀 마요네즈는 약간 간단하게 그냥 헤비하지 않게 먹고 싶을 때? 안 봤어요? 뭐해? 한옥 노래방 박시의 구경합 좋아요 딱때여기서부터 오오 이거 하나 더 세리디 하나 더 드릴까요? <놀람> 노래방 도착! 월블루지 내가 아는 게 없는데 신나는 거 하고 싶어 신나는 거 <놀람> I'm t 불빛 l i n 네, hey, 왜 이렇게 서는 게 힘들기만 하지 누가 인생이 아름다다고 <웃음> <웃음> 뭐야 뭐야 널볼수다 애교로 봤지 뭘대로했지그지 내가 못했길래 대기만 하면 달라질 것까지 않아 내래들 않게 <웃음> 내가 너의 손잡아 둘게 내 채널 아니지? 나 매회 나오는 거 아니야? 나 어디에 나왔어? 뭐가 나왔어? 나 쇼핑했어. 뭐샀어내 다리를 한층 더 길어보이게 해줄 아이템이에요. 쿠기 뭐 진짜 불편하다. 이 아이는. 어머! <목소리> 어머! 어! 누가 이렇게 쓰니? <목소리> 이제 닭발 먹을 거예요. 닭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여신도예요야 아. <웃음> 볶음밥 뭐 먹자 볶음밥 닭발이 요렇게 응. 나이가지고나온거기 한데 좀 끓여 먹어야 된대요 나 다리길 잘 나오니? 나 다리길 가나와 가지고. 어때? 애교살 같아 진짜로? 아니 여기말고 여기났어 서비스 음. 안녕 응. 음.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 닭발먹도 안돼요 너무 먹어도 되겠다 맛있어? 저희는 닭발도 먹고 나오고 원래 집 가서 촬영하려고 했는데 배불러서 뭘못 찍겠어요 원래는 술약속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한 10시, 11시쯤에 모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집 가서 편집을 또 저는 해야 됩니다 화이팅! 지금 화이팅! <웃음> 풍인들 화이팅! <웃음>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웃음> 아직 엔딩 아니야 <웃음> 네, 여러분 밤미 꼭 드세요! 밤미 진짜 맛있어요 밤미! 아 나도 다음에 데려가 가길래? 응 가자 원래 호, 호치민 거기서 유명한 그 체인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딱 오픈했대요 아 처음이야? 홍대점! 그 시그니처가 제일 맛있어 나 오늘 영상은 <목소리> 여기까지고요 홍대 연남동 브이로그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웃음> 신쿡이 해봤으면 요리나 먹어봤으면 음식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웃음>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꿈보다 예의도 많이 구독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웃음> 안녕 안녕 <웃음>